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뭐 하는 건지 참. <웃음> 예. 아 오늘은 살짝 위치를 바꿔봤는데요. 아, 항상 이 글쓰고 로그하고 하는 그쪽 컴퓨터 편 말고 이렇게 또 그림 그릴 수 있는 제 이쪽 좀더좀 네, 좀. 더 좀, 좀. 테이블도 있고 한 이쪽 공간으로 한번 어, 뭐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어, 지금 녹화하는이 시점에서는 어제 올렸죠. 그 미친 스터 미친 TV 13편이었나요? 그 미친 스터어에서 했던 그 물감에 뭐 어떤 회원님이 그 질문에서 물감을 이렇게 막 덕지덕지 찍어 바르는데 걔네가 뭐 캔버스에 잘 붙어 있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 유화 물감이 막상 저렴하고요. 너무 두껍게 칠해서 캔버스 천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붙어있어요 <웃음> 물감 만져보면 얘가 끈적끈적해 점성이 좋아 <웃음>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위치를 바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화물감이에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 그리고 수채 화물감도 준비했고요 이렇게 캔버스 저 준비했습니다. 어 한번 여기다가 음, 물감을 짜면 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어떤 얼마나 이게 끈적끈적한 형태인지 그번 보여드리고요. 한번 어, 톡치톡치 발라보기는 하죠. 자 우선 이거는 종이 팔레트예요. 뭐 알파나 이런데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딱히 귀찮아가지고 이시간에자 유화 물감이에요. 프로쉬한 블루 한번 짜볼게요. 아이고 기름이 다 새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나온데 보이시나 끈적끈적. 으아씨 한번 짜볼게요. 유화 물감은 이렇게 얘를 짜 짜보면은 보이시나요? 어, 기름이 어, 보이나 보이려나? 예보이시죠 반짝반짝 광이 나지. 이 가루 알료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쭉 짜보니까. 으아. 장난 이죠 오우, 막, 그냥, 뭐라 볼까. 에이, 응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쭉. 쑤우더 음. 가까이 되려나? 뿅. 어때요? 뿅. 요 한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한번 만져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아크릴 입니다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도 한번 짜볼게요 아크릴 물감은 옆에 쭉 짜면 은이 우이쿠 우이쿠 우이쿠 얘가 지금 하도 안 썼더니 이렇게 뭐가 나왔는데요 이 아크릴 물감은 어, 가루알료 에다가 그 알료 라고 하는 그, 그, 그, 그 광석에다가 이렇게 수지 고무를 타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허여멀그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닦아 내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닦아 내면 되고 그리고 얘가 바로 수채화 물감입니다. 수채화 한번 짜볼까요? 수채화는 그냥 수용성 고무를 계속 게쑥 짜가지고 넣는데요. 자,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수채화랑 유화랑 되게 물감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자, 수채화 이렇습니다. 감성, 글쎄요. 뭐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냥 그래요. 딱아내고 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유화, 유화물감, 어이쿠야. 보이시죠. 이거 완전히 딱풀로리하면딱 좋아. 이렇게 끈적끈적, 끈적끈적. 얘는 잘 보세요. 수채화는 벌써 닦아내니까 거의 다 닦았는데 유화물감은 이거 닦아도 웬만하망가갑니다 이거 며칠 갑니다. 이거 이거 뭘로 닦아야 되느냐? 손 세정제 같은 그런 걸로 딱걸러나안 되고 퐁퐁 같은 기름때 지우는 걸로 씻어야 돼요. 자, 아크릴 한번 볼까요? 아크릴 아크릴 물감입니다. 자, 빛이 나지. 훨씬 그 유화보다 끈적끈적함이 덜하죠? 얘네들을 캔버스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건 그냥 일반 캔버스 종이고요. 캔버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자 수채화 물감입니다. 덕지덕지 덕지 한번 발라볼까요?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우와. 아, 어때요? 아무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을 턱렇게 발라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화물감 이번에 많이 짰으니까 왕창 한번 해볼게요. 왕창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들러붙습니다. 얘 그대로 놔두면 은 마르겠죠? 종이에 또는 캔버스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떨어질 일 없어요. 단 언제 떨어지느냐. 얘가 특히 유화가 잘 많이 떨어지는데요. 얘가 다 마르면 은다 마르고 그 위에 다른 물감을 또 얹어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얘 유화잖아요. 맞아, 맞아. 코팅 기름으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얘가 다 말라버렸어. 그러면은 이 기름막이 기름막 때문에 그 위에 다른 물감을 얹어도 얘가 그때는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음, 아이고 아 그래 참 예쁘다 물감 예. 한번 만져보시면 은 재밌는데 이거 이 끈적끈적한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 유화는 완전히 그 딱풀 만지는 것 같아. 딱풀. 그리고 아크릴은 음, 뭐랄까 아크릴은 그냥 물감 만지는 것 같아요 수채화는... 그, 뭐, 뭐야, 뭐야... 수채화가 아크릴 보다 좀더 끈적끈적 하네요 네 끝! 요 화물감이 크랙이 난다 예 그리고 그 크랙이 나가지고 떨어진다 마치 저길거리의그 벽화 시간 지나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다 아... 미대를 졸업한 미대를 다닌 제가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화가로서 활동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사실 저희가 의도하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재료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화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한 20여 년 전에 학창시절 때 그때 그렸던 그림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깨끗합니다. 갈라짐 없어요. 그냥 관리 잘못해가지고 좀 긁힌 거 그런 거 있죠. 이거 여기 이거 제가 한 10년쯤 전쯤에 그린 그, 그 그림입니다. 그 역시나 유화고요 보시다시피 안 떨어져요. 안 갈라집니다. 깔끔하죠. 이게 볼 수가 없으니 원. 결국에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실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 혹시 여러분들 뭐 서양 미술 사가 됐던 실기가 됐던 뭐가 됐던 미술 관련 뭐 뭔가 야사 같은 뭐가 됐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친 카페나 댓글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진제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